저희는 청년청 220호에 입주한 버드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창작을 할수 있도록 돕는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 스튜디오를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공간은 어, 저희의 취향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저희 실험적인 공간입니다 입주 공간의 조성은 사실 저희게좀 취향찾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원래 뭐 사고 싶었던 것들을 라든지 좋아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보고 시, 사보고 어디다가 걸어보기도 하고, 식물 같은 것들은 키워보기도 하고, 인센스도 키워향 뭐 같은 것도 한번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저희 취향을 많이 찾아가고 알아봤던 과정들이 지금의 공간이 된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 책상이랑 의자가 이미 세팅된 공간에 있었거든요. 었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런 게 없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씩 그 채워나가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공간에 하나씩 하나씩 취향이랑 필요한 것들이 같이 덧대어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5시 사실 여름에는 5시에서 6시 이럴 때가 약간 석양이 질때 거든요. 해가 딱 저기서 떨어져요.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그림자가 많이 지는데 식물 그림자가 저쪽 음, 저기 몬스테라 쪽을 딱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길게 되게 지거든요. 그 시간대가 되게 여름에만 사실 볼수 있는 가 여름에만 이쪽, 여름에만 볼수 있는 그런 빛인데 그 빛의 시간대를 제일 좋아해요. 네, 디자이너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글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자기는 뭐 되게 검은 배경에 금박을 쓰고 싶다, 혹은 뭐 보라색 배경에 적박을 쓰니까 정말 이쁘더라. 이렇게 약간 배경이랑 그 박이랑 같이 사트로해가지고 말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걸좀 차관을 해가지고 다양한 배경색 위에 다양한 박인 박색을 올린 그런 샘플 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텀블벅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음,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웃음> 수채화를 처음 냈던 거는 2018년 정도인데 그때쯤에 사람들이 되게 힐링 영상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그 SNS에 많이 타고 들었거든요. 그 많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깔려있을 때쯤, 아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더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수채화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반 수채화 책들은 그냥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책들인데 음. 물성을 기술적으로 사실 접목을 해서 그냥 속가락으로 칠해도 잘 칠해질 만큼. 이 코팅을 해놨으니까 그게 디자인과 잘게 어울릴 수 있게 한게 저희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저희는 약간 인쇄물을 기술적으로 시도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매체와 만났을 때 어떤 성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테스트를 인쇄소랑 해가지고 되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 왔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웃음>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강점이 될것 같긴 해요. 기조적인 거랑 디자인이랑 같이 느낄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은 이웃들이 있다 우리처럼 스타카 스테이지에 있는 비슷한 이웃들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아무래도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혼자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 책임하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고립되기가 쉽잖아요. 그그 고립됨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할 수는 그런 역할이 청년청에서 가장 좀 저희가 크게 느꼈던 장점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목소리> 시도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뭐 환경이나 이런 게 안되면 사실 시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시작을 할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이어서 시작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있다는 거는 더 생활이 있어서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편안한 루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루틴에서 오는 안정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